정와대와 여권은 최정감사원장의 원리원칙적 감사 방침에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탈원전 정책의 차질이 빚어질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떳떳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정당한 절차와 검증을 거쳤다면 그 어떤 감사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지금의 여권 전체는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걱정돼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최근 청와대의 일련의 인사이동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는 현 감사원의 김종호 사무총장을 빼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감사원 2인자의 민정수석 발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탈원전 정책을 방해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이 된 김정은은 1993년 이래 감사원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온 관료입니다. 감사원에서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통인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여권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인물입니다. 2018년 8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해서 친정감사원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청와대의 부름을 받고 민정수석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문재인의 남자이자 여권의 핵심인사로서 그동안 월성원전감사와 인사문제 등에서 최재형감사원장과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면서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온 인물이기에 더욱더 최감사원장의 앞날은 험난해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4월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퇴임하면서 감사사항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가진 감사위원은 총 7명인데 이 중에서 한 명의 공석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청와대는 이감사위원의 친여 인사인 김호수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고자 했으나 코드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라는 이유로 최정 감사원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최 감사원장은 대신 판사 출신을 추천하였으나 이번에는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상태가 되면서 청와대와 최 감사위원장의 긴장 국면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최 원장이 청와대에 대해서 감히 학명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인사 거부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여건에 눈밖에 났습니다. 문제는 이 공석인 감사위원회 한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하는 문제는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에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수전 차관은 이미 최감사원장의 반대로 감사위원이 되지 못했지만 김 총장 후임으로 이남구 비서관이나 김호수전 차관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경우에 결국 최감사원장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 원장이 더욱 궁지로 몰리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청와대의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또한 가지의 대목은 시민사회 소속으로 탈원전 운동가인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한 점입니다. 탈원전 운동가가 청와대 비서진의 포진이라 이쯤 되면 청와대 측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번 인사를 단행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닐까요? 탈원전운동과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임명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립관계에 있던 김종호 총장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은 청와대 측이 앞으로 그리려는 그림 그리고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분명한 의도이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고집 확고한 의지를 잃게 해주는 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골적으로 탈원전이라는 국정 방향을 정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을 일편단심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0여년의 세월을 들여서 국가의 인적 물적 총역량을 동원해서 개발해온 원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평가된 우리 대한의 원전 기술. 미래 우리 아들, 딸들의 먹거리로 수천조 원의 돈을 벌어줄 원전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정하게 따지고 평가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구린 부분이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마치 바짝 긴장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대최제형 맞춤형 인사는 한마디로 여권 전체의 허둥지둥 전전근근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60여 년을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해온 우리의 원전기술개발 그래서 마침내 전세계 최고로 안전한 기술이라고 인정받은 세계적 쾌거를 이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기술을 단 5년 동안 존재하는 정권이 이 60여 년을 쌓아서 이룩한 우리 민족의 기술유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해체하려 드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아직도 사용가능한 3조원짜리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없음이라고 폐기하려는 결정이 정당하냐는 최종 판단을 앞두고 무엇이 그렇게 속된 말로 캥기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지 만반의 압박 준비를 하고 있는 데서 이 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원전 폐지라는 국정과제가 과연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느냐는 최감사원장의 일갈은 온 국민의 멍든 가슴에 감동어린 한편의 시요 위로이자, 눈물이여 절규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여 년을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해온 우리 민족의 대국정과제를 겨우 5년짜리 정부가 국민의 합의도 없이 밀실에서 제멋대로 폐기처분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감사하겠다는데 나가라, 사퇴하라, 정치나 하라. 온갖 험한 말로 최 원장을 공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이 할 소리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치에 맞기라도 한 것이란 말입니까? 원자력 관련 학과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위기를 맞고 기술을 전수받을 후학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관련 기술 두뇌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를 해버려서 하루아침을 위해 빗다머린 원전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게 만든 것이 죄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순진한 것일까요? 무식 단순 무모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음모론적 시각처럼 누군가에게 약점이라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소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어록을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쁜 정치인들은 늘 모든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만 국민은 결국 진실을 알아버리고 분노했으며 그들의 음모는 반드시 실패했고 국민은 반드시 그 죄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정치인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치열한 학습과 노력 없이 우연히 정권을 찬탄한 정치인이 국정 철학도 없으면서 특정 세력에게 끌려가는 정치인이 국민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절실합니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실한 마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정의의 편에 섰더라고 후대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험난한 앞날이 예고되어 있는 최지영 감사원장이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외롭겠지만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